오늘은 제가 요 금색 골드 휴지 거리를 걸어 보려고 해요 휴지 거리마다 거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휴지가 물에 젖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가 있는 제품을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휴지를 싹 넣으면 한반 정도는 요 커버가 막아줘서 물에 젖지 앉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요 설치하는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블랙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홈이 있어요. 요 홈에다가 함께 상자에 들어있던 요 투명이를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품으로 못두 개, 칼블럭 두 개, 그리고 요 투명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사를 이렇게 박아서 얘를 고정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고정이 되면, 이 수건, 아니, 아니, 휴지거리를 여기다가, 이 글자가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쏙! 넣어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먼저, 자리를, 한, 요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원하는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먼저, 요 칼블럭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위치를 내야 하거든요. 또 여기다가 먼저 나사 구멍을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같은 경우는 타일 마카를, 뽕, 뽕. 요 나사가 들어, 나사가 들어가는 곳의 표시는 그냥 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볼펜으로 하셔도 되고 연필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타일마카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편한 걸로 이렇게 콕콕 찍어서 점만 찍어주시고 이제 나사 표시를 하셨으면 이 드릴을 사용을 할 건데 드릴 여기 보면 이렇게 딸깍? 딸깍?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한쪽 방면은 넣는 거. 한쪽 방면으로 하면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은 크게 늘릴 수도 있고 작게 줄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얇은 팁이에요. 지금 이게. 얘를 딱 구멍 위치에 맞게 놓고 어깨를, 어깨로 얘를 밀면서 구멍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칼블럭을 넣고, 넣고. 이제 이 위라는 글씨가 있는데 요거가 있는 곳을 앞으로 해서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이제 여기다가 수건을, 아 수건이란다. 휴지를 걸어볼게요. 휴지를 걸어주면 더 예쁘죠? 여기가 한반 정도 휴지가 젖지 않도록 막아주고 휴지를 이렇게 해도 되게 부드럽게 뜯길 수 있어요. 음, 휴지거리는 드릴질만 무서워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셀프로 충분히 가능한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집안의 분위기도 쉽게 바꿀 수 있고 혹시나 이렇게 휴지거리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어서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셀프로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면 셀프 인테리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서 휴지거리 리뷰를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